안녕하세요, 여러 <웃음> 노아와 브루디가 연남동에 왜 한껏 꾸미고 나타났을까? 모자 장수. 너는? 엘리스엘리스 날씨 너무 좋지 않네. 오늘은? 두둥딱! 엘리스파업스토가 생겼다고 했어 왔답니다. 아,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. 하나 입고 아그 제품 굿즈 구경하실 수 있는 거 아~~ 와우 안녕하세요 노아 스토리 굿즈에요 여러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어그래나좀 빨리 나가야지 뒤로 가야지 <웃음> 아 진짜 <히진이. 웃음> 아 안녕하세요 <오셨다. 웃음> 여기 노아 스토리 디 디즈니의 워낙 좋아하시는 팬분들 아네 네. 네. 네. 네. 안녕하세요 <웃음> 오,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진입니다 네. <웃음> 어, 저 너무 떨려 가지고 지금. 아, 어, 아니 왜 떨려요? <웃음> 아, 어떡해. 아, 한번 찍어도 돼요? 어 선생님 한번 찍어 도돼요 어, 네네 네. 어 이거 봐. j o i n me 이거를 먹고 이거를 마시고 얘가 작아져. <웃음> 과자를 먹고 또 커져. Eat me. a l right. 이다난 내가 뒤지고 진다. 좀 좀. 우. 어떡해? 뒤질 거 봐. <웃음> 그래, 이렇게 해야지 이쁘게 나와 이렇게 아다오 샹들링. 아 약간 내가 거인이 된 느낌이다. 아앨리스 그를 오. 체험하는 거구나. n no. 오. 물이 <웃음> <오. 웃음> 아, 나타났네 야. 이거 고아이네 폭풍이 많이, 네. 많이 있어요. 모자장수. 모자장수. 어, 모자 최신 기술. 와. 첫집 거. 그래도. 이거 첫 집이야. 시간이가. 6육6육6 육전 나 봤어. 육초 <웃음> 너무 재밌다야. 나와라 나와라. 우와 우와. 우와 좀 포샵이 되네. 우 아, 너무 예쁘다. 배경이 있어서 너무 예쁘다. 어, 아, 여기다 붙였어요. 이렇게, 해, 이렇게. 해. 이게 맞잖아. 야, 어차피 우리 이거 붙이고, 붙여도 옮겨져. 야, 아, 그래. <웃음> 와, 이거를. 해줄이 진짜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아, 꽃들이 노래를 불러줄 것 같은 포토존이에요. 사진 찍고 가세요. 환상의 나라 해줄란드로. 음 오, 뒤집어. 진짜 어떡해? 그야 빨리 사진 찍어야 돼. 사진 찍어야 돼. 사람 오리 전에 사진 찍어야 돼. 찍어. 72만 유튜브. 어, 나 언제 72만 돼? 어, 나 72만 될때나 어, 이동하는 거 아니니? 아, 진짜. 그리고 여기 이렇게. 포토제도에 치면 <웃음> 이제 샵이 펼쳐집니다. <웃음> 퀄리티 봐. 근데 돈 되면 쌈마 퀄리티가 아니야, 이거는. 펀마티도 있네? 마트 마트 펀마예얘 봐. 왜 말해? 오, 최크리스 멀티클리너. 아, 여기는 아예 세트네. 아, 안경집이랑 <웃음> 음, 음. 포스터. <웃음> 그거다 아, 이름 기억 안나 이거 뭐지? 문, 문, 문, 문와이컵 <웃음> 너무 예쁘다 곧 출시 예정이래 아꼭 예쁜 거는 기다려야 돼 버절도 있고 문구도 있고 예쁜 게 너무 많아요 6개가 20만 원이라고? 싸다 3만 원이네 계단. 조카 동생 선물들까지 준비되어 동물들? 있네요 이 카드 진짜 예쁘다 So, 영롱 음. 헬로그램이 소어 너무 예쁘죠? 어. 음. 헬로그램이 항상 좋은 핑크 레이디 키도드 비님을 만났어요 윗 헬로우 녀야 언니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어머머머 우 이렇게 잡아야 돼요 맞아 이게. 친구들과 연인과 함께 귀여운 앨리스 사진 담아 가셔요 <웃음> <웃음> 팬사인의 현장 그. 사인? 어머 사인 없는데 만들걸 아. 이름 그냥 어. <웃음> <웃음> 명예의 전당 우리 혜진님 옆에 있어 혜진 나 보고 있네 그 옆에 우리 노아스트웨어 키덜트핀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 뛰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빨리와서 보세요 <웃음> <웃음> 리스 이렇게 리 이거는 이제 아코디언 엽서라고 아 이렇게 아 뜯어서 쓸수 있는 아 푸랑 엘리스랑 같이 있는 엽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캠페인 설명되어 있는 간단한 내용이고요 저희 해시태그 샵 디디 스페인 블러스 음 네. 또이번트도 네. 있어요?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네. 이렇게 하나씩 다드릴게요감사합니다아 <웃음> 너무 예쁘다 그림 반갑니 아 감사합니다 반음 배고파 저녁 우리 식사로 우리. 우리. 단계 대창덮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쿠키베어스 삼월 달력을 하고 계신 미니 브로지 노아입니다 사흘도 기대해주세요 쪽 대창덮밥 아. 노른자를 툭깨주해서 비비지 말고 떠주세요 숯불 향 가득한 쪽조름한 대창과 고소한 노른자 향긋한 양파 환상 조막향 뿌리페페 소 가시면은 생맥주 한잔크 아니 하루 긍했다크 먹고 싶은 브루디픽 이게 뭐가 유명하니 아무도 없는데. 박스 박요짠 이거는 아이싱 쿠요 여러분. 와. 이 뭐야 편지지야? 이아 접어서 쓰는 편지지인가 봐. 그 다음에 책. 오 투명 클립보드. 음. <웃음> 밤비야오 반비? 어, 노트패드. 이거 카드인데? 어 이거 이뻐. 이 카드 이쁘더라고. 왜... <웃음> 그 써영롱. 다음에 이거 하이로프. 어 하이로프 있네. 그래 끈이네. <웃음> 스프링 노트. 음. 마음에 쏙 든다 이거. 오! 이번에 예쁘지? 그거다똑같대 그냥... 클리어파이! 아 소녀들 좋아하네어난클리어파일 없네 어다똑같대 나머지는 다 똑같아 연남동에서 진행하는 엘리스 팝스토어 인생사진도 가지고 예쁜 굿즈도 살고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무엇을 갖고 싶을까요? 그죠? 지금까지 노아 스토리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또 봐요 <웃음> 안녕